의왕시가 한글날을 기념해 지난달 9일 갈미 한글공원에서 개최한 2017 한글축제가 약 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. 이번 축제는 갈미 한글축제위원회와 의왕시 통합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했고 국토교통부와 의왕시 주최로 개최됐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아 지역을 대표하는 가을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. 이날 축제는 한글체험관, 한글겨루기, 그리기대회 등 다양한 행사로 꾸며져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마을축제가 됐습니다.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.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은 한글날의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다양한 부스와 공연에 참여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김성재 의왕시장은 앞으로도 갈미 한글축제가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